완전 머리 다 망쳐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이런 데도 느낌 있지? 짱고 싶다 너무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주문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나왔어 아, 저희가 방금 전에 북촌 한옥마을 갔다가 여기 왔는데 아,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영하 10도잖아 약간 따뜻한 거?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닭한 마리가 뭔지 잘 몰랐어 나는 이제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닭한 마리가 서울에나 있지 지방에는 난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래서 먹는 방법도 사실 잘 몰랐어 아 진짜? 응. 그렇구나 응. 그래서 <웃음> 뭐? 한국분들도 신기할것거같아 이거. 를어 이거, 많이 달지 이거. 는 아니야 이거. 진짜 이 몰랐어 이거. 이거, 이거, 모르는 거야사이야이 무슨 부위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떡, 떡. 거거야 떡. 음. 어? 알거어거고 <웃음> <그래서 웃음> 와 진짜 부드럽다 음, 그치? 완전 잘 뜯겨 진짜 지금 팔팔 끓여서 엄청 말랑말랑해 이렇게 하면 뚝 끊어질 정도로 잘 오. 익었어 음, 맛있다 음, 약간 식초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고춧가루랑 식초랑 뭔가 상큼한 느낌? 나는 그렇게 안 먹어. 아 그래? 이거는 응? 이렇게 들어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해서 ]이다. 이렇게 해요. 뭐 제대로다, 제대로. 얼굴이 안 보여요. 음. <웃음> 음. 맛있어? 한번 더, 한번 더. 진짜 부드럽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지금 약간 이가에 <웃음> 양념이 엄청 묻었어 내가 닭한마리집을 되게 많이 가봤는데 음. 솔직히 이거 소스 차이가 좀 있어 음, 음. 음, 소스에 따라서 이게 맛이 확실히 좀 달라지니까 근데 이 아쉬운 거는 부추가 없는 거 음 좋네 두추가 음. 없네 원래 음. 없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매운 거잘못 먹는 외국분들이 드시기엔 좋으실 것 어. 같아요 예전에 싱가포르 친구들이 왔는데 음. 매운 거를 못 먹는데 근데 한국에 뭐 닭이 맛있지 않냐 그래서 음. 치킨을 사줬더니 치킨도 되게 좋아해 음. 또 다른 닭요리가 있네 음. 그래서 내가 닭한 마리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 어, 그... 삼계탕이랑 또 다른 맛이그지그지 삼계탕이랑 또 다른 맛 삼계탕도 음.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하잖아 음. 근데 그건 너무 많이 알고 닭한 마리는 잘 몰라 외국인들이 만약에 외국 친구들 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치는 좀 호불호는 많이 갈려 외국에서 어, 그래? 음. 그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?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이 김치 특유의 향하고 특히 그런 거 알아? 해외 나갈 때 김치 싸가지고 갔을 때그 음. 진짜 막서금 발냄새 같은 냄새 음. <웃음>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, 그런 냄새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리를 넣고 먹다가 김치를 넣자 오케이, 그만, 그만. 근데, 맥주 한 잔만 하면 안 돼? 그 말이야. 혜민, 저희 맥주 하나만 주세요. 테라, 테라? 테라? 테라, 테라. 네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잘못 따랐다. 어, 팝튀 아, 어, 시원하다. 빨리 내건 제대로 따라둘래? 오, 야 니건 제대로 따왔다야 내가 호프집에서 알바했었다고 진짜? 느끼않는다 음. 이거는 알바 안했을 때 오늘 수고했어 짠, 짠. 어? 중국어로 깜빼이 깜빼이 하오하오아야하吃好하好喝 하오허 하오허 흐 뭐야? 아, 맛있다 나 음. <웃음> <당황한 zone> 이제 칼국수 야, 근데 면이 좀 적다? 거의 다 익은 것 같아, 면은. 말을 믿고 지금 김치를 넣어보자. 아, 근데 김치 처음 넣어보는데 아니, 진짜. 진짜 다른 데는 김치 넣는다니까? 이러면 김치 칼국수가 되는 거야. 국물도 보물. 넣고? 넣 김치 칼국수 완성. 호로록 해주세요. 약했다. 한 번에 호로록 해야지. 봐봐. 하지마, 하지마. 네. 오늘 이렇게 북총 갔다가 닭한 마리 먹으러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일단 어, 영상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마카오권이었습니다. 안녕. <목소리도> 죽은 좀 약간 조리법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.